네? 아, 조정을 한대요, 그렇죠. 입문자, 입문자요? 나랑 그래도 어? 스트리머인데 약간 어미디 되게 어디를 떡떡어디 우리의 미래 예오오 2,400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오오오오 뭔가 되게 뭔가 여기 반짝반짝거리죠. 좋네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네요. 어, 네. 잘생긴. <웃음> 잘생긴 거 최고! 예 <웃음> 잘생긴 거 최고! 짜이해 예쁜 거 최최고! 너무 좋아요. <웃음> 클로즈업이 안 되나? 아, 안 되는구나. 아니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 뭐. 네. Please, please, you gotta save my little girl. 어, 무슨 일이 있나봐요. 어, 울어. You're sending an android? All right, m a a You need can't, to go. you can't do that. You want... 오. 아, 뭔가, 저분은 일단 사람. 앨런 경감 찾기. 오, 사랑해요, 남자분. 오, 다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 아니, 게임에 집중해야지. 얼굴을 자꾸 보고 얼굴 날아서 봐야지. 아, <웃음> 너무 잘생겼다, 정말. 이 교섭가가 온 이유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자, 목표입니다. 아, 아. 되게 버츄얼한 게임이네요, 뭔가. 어, 자료? 총이 있었군요. 아하! 어, 이것도? 아하, 이게 마우스 커서. 어... 탄환이? 어!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어? 어, 어 어떡하는 거예요? 아, <웃음> 아 이거, 아니 너무 어려운 게임인데? 너무 잘 생겼는데 어 너무 어렵다. 왜 잘생긴 건다 어려워, 짜증나. <웃음> 아, 이거 해서! 그러니까! 어? 노란색이 어딨어요? 여기서. 어? 어? 어? 어? 어디서. 아. 아! 아, 피님 똑똑해요. 와, 피디님 돈 됐어요. 와! 개말무시라니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거죠. 센스 제로하니요, 센스 제로하니. 네. 아, 익혀나가고 있는 거죠. 어, 집이 되게 좋네요. <웃음> 되게 되게 크리스마스에 이거 하고 있는 나라가 되게 보였어요. 갑자기 순간 기분 탓인가? 아 그렇지. 응 조사해 봅시다. 총을 몇발 맞았네요. 총을 몇발 맞았고 지금 다른 게 조사할게 남았다고 하는데 어느 걸까요? 어다다한거 아니야? 아니야? 왜? No God, era? please no! 어? No! No! 어?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웃음> 아, 그렇구나. 아, 왜나보아 뭐라 아래요아버님미아님지 아버지, 아버지, 아지도 않으면서. 아 대구성. 전화해서 괴롭힌지고요지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버아아니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아아지 그렇지, 이렇게 있다가, 아하. 아버지가 손에 뭔가 들고 있었는데, 근데, 손에 맞았고, 아하, 어? 네. 어, 이렇게 돼서? 알아? 어, <웃음> 노란색, 알아요! 알아요. 아, 근데 여기서 왜안 되는 거지? 알아? 잠깐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여기서 왜 제구는 미할미하지? 난다알거 같은데? 난알거 같은데. 같은데 굳이 구성해야 되나? <웃음> 아 코너 길자 코너 약간 길치 스멜 <웃음> 어 코너 백스텝 아자 가오금 확인 소리 어 총소리 총소리 총소리 어디야? 어, 아 이거 어떻게 조사하더라? 어 아니 너는 <웃음> 뭐였어요?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마우스 아는데아 진짜.. 어쨌든 다시 가보겠습니다 무브 무브! 물러서 빼 네. 그렇죠 불량품 불인정 이게 불량품이라는게 약간 인간같이 생각하는 그런거인거 같네요 약간 현실적으로! 어 아, 진짜, 그래. 아, 진짜, 그래. 아, 아, 진 아, 아, 아, 아, 이 약간 기계에서 좀 많이 벗어난 걸 불량품이라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여기서 빨간색이 됐는데 저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헬기를 싫어하는군요 일단 물러나게 해야겠죠? 자극하면 안 돼! 자극하지 않고! 오케이 자극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적으로! a i 니까 이 i 니로이성적 정도는... 야! 에기, 데려이건이건안이안 돼. 이안 돼. 이건안 돼. 이건안안 돼. 이기안 돼. 이 돼. 안 돼. 이건안이안 이거는, 이거는 돼. 이뭐 돼. 애기 놔줘야 돼. 애기 놔줘야 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 아, 안드로이드였군요. 오. 오. 어쨌든 일이 이렇게 임무 실패. No. 일단 끝났고. <웃음> 일단 끝났고. 아, 웃을 게 아닌데. 1푸.. 아왜 이렇게.. 아네 어쨌든! 어쨌든 고성차는안 먹게 된대. 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이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아, 어, 앞으로 최대한 살릴게요! 아 이거 진짜..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안 돼, 이제 진짜 살리자! 살리자! 띠엠에 집중! 집중! 1%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미꺼 광주 여행앱이나 왔어요! 덕철도순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 관광진의 QR코드를 칼칼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 a r 도순트 11개를 모두보면 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면무대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에 온 것처럼! VR로 광주를 둘어보자내손 안에 광주 있다! <웃음> 1 1군 모두 VR도슨트 시청 가능! VR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 VR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